Music 아이들이 와가지고 좀 재밌게 놀수 있는 놀거리들이 놀거리, 뭘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했었고요 그렇게 컨텐츠를 준비하는 와중에는 좀 아이들이 서로 싫어하게 되는 부분이라거나 예를 들면 뭐 몸을 서로 터치하게 되거나 이런 거를 좀 불편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걸좀 최대한 없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놀이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체험을 프로젝트가 이렇게 마을에서 발달장애인들도 같이 어울리면서 잘살수 있는 마을을 만들자라는 게 취지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조금이나 그런 장애의 버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